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자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웃습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밖엔 소낙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엔 우리 다같이 달을 보면서 장이 좋아지길 소원 비는거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시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월 19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차트한 모든 코인 빨간불 켜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4.93% 상승해 423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7.44% 상승해 15만원대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13.9%로 가장 큰 상승폭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엔 글로벌 거래량 순위 보겠습니다. 거래량 역시 동반 상승했는데요. 총 거래량 37조 4,208억 원으로 어제보다 12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의 날씨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인 코인힐스가 현재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폐허 거래 중 엔화 거래 비중이 51.97%로 1위라는 집계를 내놨습니다. 달러와 한화가 각각 44%와 1%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유명한 팀 드레이퍼가 암호화폐는 5년 안에 보편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통해 추적이 가능한 반면 현금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만이 현금을 사용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정말 그의 말대로 될지 궁금하네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특구에 세금을 80%나 감면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국은 하이난성의 하이카우시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하고 입주기업에게 100억 위안, 우리 돈약 1조 6,600억 원의 펀드를 지원하는데요. 최근엔 후오비 본사도 이곳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조금은 부러운 규제가 아닐 수 없네요. 일본의 SBI 홀딩스의 대표 요시타카 키타오가 리플을 세계 최대 암호화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가치가 없지만 현재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응용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현재 리플 결제 솔루션의 광범위한 도입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리플이 결국 암호화폐의 대표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리플의 차트도 궁금한데요. 오늘의 코인 차트를 분석해 주실 엑시아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엑시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일 강하게 상승이 발생했고요 양봉을 통해서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이동 평균선은 100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의 평균 가격 3840달러선인데요 현재는 3930, 3930달러선 상위하면서 평균가격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날, 지난 날 형성했던 하락하던 쇠기 형태를 결국에는 상향 돌파하면서 평행 채널마저도 돌파하는 모습에 좋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50일간의 평균선과 20일간의 평균선은 곧 있으면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골든크로스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날의 고점인 4,115달러선 4,100달러선 정도 되겠죠 이 부근에 저항을 어떻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돌파하는지가 주요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표시한 구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9일 발생한 강한 상승 이후에 긴 조정을 거치고 그리고 3600달러선을 지키면서 지난 상승분 가격만큼 현재 상승하면서 단기 상승 채널을 형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행한 상승 채널을 형성한 걸볼수 있고요 1월 19일에 고점 저항은 4050달러에서 4115달러선의 저항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채널의 상단 부근도 여전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이 구간에서 저항이 발생했을 때 채널 중심을 지킬지 아니면, 아니면 채널 하단까지 내려가서 지난날 강하게 돌파했던 2월 9일의 고점부근인 3,700달러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4,100달러 인근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플차트입니다. 리플차트는 1월 30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은 낮추고 저점은 높이는 대칭형 삼각형 패턴을 만들었었는데요. 전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강하게 상승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가격을 넘어서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0.336달러선에 위치해 있네요. 평균가격은 50일 평균가격은 0.328달러선에 있습니다 표시한 구간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월 30일 만든 고점 이후에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높이는 형태의 수렴 형태의 패턴을 그 가격 차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지난 0.3달러 인근이죠 0.3달러 인근을 강하게 지지 받으면서 고점을 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9일의 가격, 2월 9일의 가격은 이미 돌파를 하였고요. 그리고 1월 3 0일에 중요한 가격선 0.34달러선 되겠네요. 1월 3 0일 고점인 0.34달러와 0.343달러 가격 구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면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돌,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주요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지지받는다면 지난 날에 지지받았던 0.325달러선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차트 일봉이고요 1월 7일의 고점과 1월 6일의 고점을 연결한 파란색의 하락 추세 그리고 이 핑크색의 100일간의 이동평균선 모두 넘어서는 모습 볼수 있고요 강하게 상승 돌파한 이후에 지난날에 1월 6일의 고점 부분인 고점 하단인 147달러와 그리고 고점 상단인 160달러선의 저항의 직면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고점을 현재도 높이고 있어서 1월 5일의 고점인 160달러선까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137달러선은 지지, 지지 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오스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점을 만들고 고점을 만든 이후에 동일한 가격만큼의 1대 1의 비율만큼 상승이 발생했습니다 채널을 만들었고요 채널 상단 부분 4달러와 0.84달러 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난 100일의 평균 가격인 3,900달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할 경우에 강하게 돌파했던 3,700선의 지지를 받는지와 그리고 지속적인 상승을 했을 경우 직전의 고점인 4,100선의 저항에서 어떠한 가격 움직임이 발생할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차트 분석이었습니다.